사모님이십니다. 이런 말은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처음으로 나도 강사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단을 많이 올렸습니다. 받침대를 벌써 떨어요? 물 많이 드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려와요. 지금부터 딱 3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분이 넘으면 종을 오버할 때마다 1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때리겠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 간증도 모두 잘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하신 분이고 뒤바뀌는 데 전문가십니다. 이 할렐루야! 세계적인 종 세계로 다니는 여종. 강봉재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하나의 경험을 돌리겠습니다. 돌고 있니? 네, 할렐루야! <웃음> 네, 김용조 사모님 거기 앉으세요. <웃음> 예,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유혹이 많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 성도들 시험당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죄악 중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섬기고 말없이 은밀한 가운데 또 항상 작은 일에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간증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곳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웃음> 네, 소개된 이유는요 어, 그 리더십 컨퍼런스 어, 그때 그 김준조사님이 나한테 어, 한 타임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이제 몇자 적었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아파서 어, 그 병원에서 그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가는 바람에 제가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주일날 <웃음> 이렇게 하라고 할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목사님이나 요셉 전사님, 지원 전사님 어, 못 세워서 안달이에요 <웃음> 어,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 우리가 여태까지 어, 체험을 하면서 지내온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어, 강단에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어, 조금 각도가 이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통하여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불세례를 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 그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 목사님하고 어, 결혼을 하고 어, 5년 후에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 전도사였어요. 그때 목사님 그때 목사님, 어, 연세가 서른 <웃음> 살, 어, 저는 스물여덟 살이었어요. 어,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렸을 때죠. 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 개척을 놓고 40일, 쪽, 40일 동안 어, 산에 가셔서 계속 작전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음, 어떨때는 산에 갔다 오시면, 막, 여기저기, 어, 막 다쳐서 오는 거예요.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계속 다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산에 가서 이렇게 다쳐서 오느냐, 기도하러 갔는데, 덥습니다. 가뜩 다 떨리는데, 이렇게 더우면, 더 떨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쳐서 오시냐고 어?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산에 내려오다가 굴르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다쳐서 오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믿음이 좋아서 개척한다고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믿음이 약했어요. 목사님은 청년의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남서울중앙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어, 별명이 김무이었어요 말도 안하고 차분히 항상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이렇게 보면 은 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제 어, 눈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딱 보기에도 아이 사람은 아 뭔가 나중에 될 사람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좀 관심이 있었죠 <웃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에 따지고 보면 목사님은 하늘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땅,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 신혼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나한테 맞추기가 어, 힘들었고 나는 또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실 힘들었었어요. 예, 그러는, 어, 그러는 과정에 이제 어, 교회를 이제 어, 개척을 하게 됐는데, 반대로 불구하고, 불구하고, 어, 주님께서는 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은, 어, 종탑을 갖고 가라고 주시는 분, 어떤 분은 또 피아노 가져가라고, 또 어떤 분은, 어, 물질로 삼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 성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매달 월세가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돈도 하나도 없고, 그때 이제 요셉 전사님이, 어, 8개월이었어요. 그, 태어난 지 8개월, 그때 이제 분유를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어, 돈은 하나도 없지, 성돈은 하나도 없지.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이 나한테 제가 그때 국회에 다녔었거든요. 국회를 그만두라 그래요. 근데 구, 국회까지 그만두면은 매달 40만원씩 어떻게 나가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한달 동안은 싸웠어요. 안 된다. 내가 지금 그만 그만두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은 그만둬야 된다. 기도하고 전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달 동안 싸우고 또한 직장에서 사람이 와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고 식구들도 와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도 목사님의 고집이 너무 세서 어, 이게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제가 어,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고난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매일 어, 예배도 드리지만 어, 매일 기도도 하고 또 어, 밤낮 작전기도를 했어요. 30일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어떨 때는 100일 작전기도 어, 제가 어, 예전에 항상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 그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항상 말씀 듣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 예배드리는 게 좋았고 그리고 어떨지에는 사실 예배를 매일 드리다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 저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좋게 해달라.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러는지 어 매일 예배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말씀드리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매일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아 성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삼십 일 예배를 예배 이제 작전 기도를 드리면 그때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는데 작전 기도를 끝나면은 또 좌절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어 작전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낮에 밤에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리면 좌절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작전기도도 드리지만 매일 철야하자고. 그래서 이제 매일 철야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바로 앞에가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기도를 이제 부르짖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너무나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저는 이제 아기가 어 이제 어리니까 이제 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또 나가서 기도하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사택에 가지 있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어. 그, 제가 그 결혼할 때 명주 이불이라고 엄청 두껍게 해간 그 이불이 있었어요.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 입에다가 수건을 막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어 제가 이제 방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짐승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제가 나갔어요. 그랬 목사님이 <웃음>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수건을 입에다 대고 이제 입에다 집어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웃음> 짐승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이제 목사님이 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어 주님께서 꿈으로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꿈쟁이 요셉 같이 아 꿈을 많이 꾸셨어요. 근데 나도 같이 살다 보니까 꿈도 많이 꾸게 되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꿈을 꾸면은, 이런 걸 보여주세요. 그 바닷가에, 어, 바닷가가 이제, 여기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는데, 어, 이제 쫙 이제 그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물고기, 물고기들 큰 물고기, 또한 조개, 개, 그런 것들이 쫙 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허리까지 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물고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목사님하고 나오고는 막 그릇을 막 준비를 했어요. 그릇을 준비해갖고 막퍼 담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게 다 영혼이거든요. 예. 네. 영혼인데 목사님하고 나오고 이제 엄청 이렇게 막 담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큰 스타, 스타디움에서 어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 거 설교하시는데 성도들이꽉 찼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스타디움에서 목사님이 어그 설교를 하시는데 어떨 때는 또 하면 하면 하는데 전부 다다 다 중국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큰 교회 그러니까 어그여의도순복원교회처럼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그리고 또 치유하시는 거 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다른 목, 목회자들도 주님께서 이런 꿈을 주시겠지? 이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개척 교회들은 어, 힘이 없잖아요. 밤낮 기도하지만 부흥도 안 되고 어, 일반 어, 그 개척 교회가 한국 교회 한국에서 개척 교회가 80%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꿈을 보여 주시나 보여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다른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분들은 그 그런 꿈을 안 꾸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한테만 특별히 주시는 건가? 하고 봤더니 주님께서 우리한테 꿈을 주시는데 여태까지 꿈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꿈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나중에 먼저 꾼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꾼게 이루어지고 계속 이렇게 꿈을 이루어주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어 나중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그런 신호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그 교회에서 24시간 주님하고 교통하는 교회 24시간 주님하고 대화하고 교통하는 그런 교회로 옮겨지는 그런 꿈도 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매일매일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날은 어. 밖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저는 그래도 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엄마, 요셉이 엄마. 그러면서, 와갖고, 나 주님 만났어. 나 주님 만났어.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이렇게 막 펑펑 울고, 그러면서 막 둘이서 막 껴안고, 막 울기까지 하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너무 이제, 주님 만나게 너무 기뻐서. 그러고, 어떤 날은, 어,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씀 어,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어, 사실 너무 고난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게 어, 사실 성도가 고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어, 너무 기쁩니다 <웃음> 제가 조금 떨고 있어요 <웃음> 네 그러면서 어떨지에는, 어, 부응이 너무 안 되니까 목사님께서, 아, 어, 이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좀 좌절하면서, 예, 그런 날도 있었어요. 어, 사실 저는, 어, 어려, 목사님은 뭐 다섯 가지로, 응? 어? 뭐 부인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밤낮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 학생 때부터 이상하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항상 입으로 하는 소리가, 아, 나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 하겠다. 왜냐면 우리, 어, 가정이, 어, 쌀가게도 했지만 부동산을 했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런 기도를, 혼자 이제 대내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나는 결혼 하면은, 어 직장을 다니겠다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왜한 어,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항상 그런 걸 이렇게 되풀이했어요. 그랬더니 어, 친구들도 그러고 왜 너는 항상 그런 말을 하냐. 말하는 대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 만나는데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좋아지고 나니까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그 얘기를 두고 앞이 깜깜한 거예요 <웃음>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면 은어 과연 뭘할수 있을까 <웃음> 할수 있는 게 없을 텐데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어, 목사님 어, 공부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어, 그랬더니 목사님도 어, 공부에 대한 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공부를 하시면서 어, 1년 만에 어, 그 중학교 과정 또 고등학교 과정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학 시험까지 봐서 그렇게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목사님이 신학대학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목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가시니까 나는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예요. 그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사모할 수 있냐 내가 내 신앙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사, 남의 신앙까지 내가 책임을 질수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 목사님 만난 걸 후회했었어요 사실은 왜 후회했냐면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목회자를 만났지? 나는 저는 진짜 목회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전 평신도로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그냥 봉사하는 거 그걸 원했었거든요. 사모로서 내가 진짜 성도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나는 할수 없으니까. 내 신앙이 너무 약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내가 목사님 만난 거 후회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은 좋아요. 재미있고 진짜 힘들 때막 재미있고 웃겨주고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목사님이 진짜 어? 아, 소명을 갖고 사모로 자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어, 제가 좀 후회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또 목사님이 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도 부응이 안 되니까, 이제 오락에 이제 빠질 때도 있었어요. 오락에 빠졌는데, 여러분, 밤낮 테트리스 들어서 아시죠? 테트리스 한번 하면은 진짜 12시간 이상, 4칸씩 올라가는데 그 점수 때문에 엄청 빠져갖고, 진짜 제가 목사님 그 오락하는 것 때문에 진짜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게 적었어요. 볼링. <웃음> 배드민턴, 중국 영화, 만화. 오토바이 <웃음> <신문. 웃음> 그만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어? 제가 그 사모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 왜 밤낮 이런 거에 빠지냐,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제가 신앙은 약하지만, 진짜 주님 앞에 한번 제대로 빠져봐라. 아, 제가 이제 그랬었어요. 이제 어떨지게. 아 이제 저희가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가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낮에 작전기도회가 있었어요. 2 시에. 그랬는데 성도는 와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나가셔갖고. <웃음> 그래서 제가 막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냐고 그랬더니 볼링 치고 있대. 그리 지금 아니 성도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왜 볼링이냐고. 지금 빨리 오라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그 배드민턴에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운동으로 이제 그냥 어좀 치세요.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때는 내가 볼때그 배드민턴이 왕막이었어요. 나도 그 전에 같이 쳤었는데 같이 치다가 보니까 아 이건 아무래도 왕막인 것 같다. 너무나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왕막이 같으니까 배드민턴즈 그만두라고 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한번 오락에 빠지면 진짜 빠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딱 그만두고 딱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목사님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배드맨트 체를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만두라고 내가 했는데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한테 말해서 안 들으면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웃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매싱 배드민턴 치는데 스매싱을 탁 치는데 갑자기 이제 허리가 뜨끔해져갖고 사람들의 의해서 이제 부축을 받고 이제 교회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만져달라고. 아, 그러면서, 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주원전사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항상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 힘 빠지잖아요? 어떨 때는 지금 이 시간에 4만 명이 모였습니다! 4만 명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요셉, 주원, 네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아기 때고, 그럼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4만 명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이 나신 거야, 이제. 그래갖고 기도를,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짜짜뽕! 짜짜뽕!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짜짜뽕 하지 말라고 왜 짜짜뽕을 하냐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짜짜뽕 짜짜뽕 또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곡을 하시는데 계속 막 짜짜뽕을 누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주운조사가 어렸어요. 어려서 보행기에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워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행기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갖고 두 눈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짜자봉 하지 말랬니까 왜 짜자봉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냐고.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성도가 없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목사님하고 나고 우리 넷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주일날. 근데 이제 어떨 때 목사님하고 이제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움, 싸움 하면 이제 그날은 이제 죽는 거야, 내가.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엄청 나를 까시거든. <웃음> 내가 잘못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좀 착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때 화장실이라도 갔어야 됐어. <웃음> 화장실 갔으면 누굴 보면서 얘기를 어? 설교를 하시겠어요. <웃음> 지금 같았으면 내가 화장실 갔을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어, 목사님께서 또 기도를 또 되게 많이 하세요. 한열 시간 정도 기도를 하시다가 잠도 안 자고. 주일날 그 강단에 이제 바로 쓰세요. 그럴 때는 또 목사님 그 설교에 사실 삼호가 은혜 받는 게 제일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 를 내가 이제 펑펑 우는 거야. 그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어떨지 그는 목사님이 말씀 준비 안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기도를 조금 하시고, 말씀 준비하시면 제가 은혜가 좀안 돼서, 목사님 말씀 준비하지 마시고, 어? 그냥 기도하시고 쓰세요. 제가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고, 우리가, 어, 그, 처음에 사명교였는데, 서울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인천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들도 이제 몇분 계셨지만, 어 정신병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헤매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성도의 그 몸이 진짜 어떻게 보면 동물같이 온몸에막 각이 졌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인천에서 떠나오면서 그 성도 목욕을 시켰어요. 목사님은 따뜻한 물을 데워서 옮기고, 나는 이제 그 성도를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끝으로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게 된 이유는 성도가 없으니까 매달 40만원씩 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500만원 전세금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이제 뜯긴 거예요 돈이 없어 갖고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천에 지하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어, 계속, 어, 좀 힘든, 어, 세월, 어, 고통의 시간이었었죠. 그, 그때, 어, 인천에 와서, 어, 권승옥 집사님하고 정원재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어, 같이 이제 신앙 생활 하면서 같이 기도도 많이 했고, 어. 권수막 집사님네가 사실 그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웃음> 그랬는데 권수막 집사님네가 헌금을 해야 사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니까 이제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 고난의 세월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일 어, 기도를 했어요. 애들 방학 되면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밤낮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찬양을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이상씩 계속 이렇게 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이제 요셉 전사가 미가엘을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요셉 전사는 어려서부터 그때 당시 일곱 살인데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부르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하에서 무슨 애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근데 그 소리 때문에 들어와갖고 아 애가 기도한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한 분이 또 계세요. 그리고 또 주운 전사 같은 경우는 다섯 살이었어요. 다섯 살인데 요셉 전사님은 나 닮아서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운 전사는 이제 목사님 닮아서 어 눈물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다섯 살인데 기도를 하는데 막 강대상을 막 때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울면서 그래갖고 아니 저 작은 게 무슨 죄가 많다고 <웃음> 강대상을 치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서 아주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 미가엘 미가엘 여기 있잖아요 미가엘 미가엘이 99곡까지 녹음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잔잔한 찬양 어, 그런 것보다 조용한 거또 중간 또 엄청 빠른 거 그거 해서 99곡을 녹음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99곡을 녹음을 시키면 한 3, 3시간에서 4시간 그러면서 그걸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웃음> 어떨 때는 하루에 어, 8시간 <웃음> 어떨 때는 10시간 12시간, 22시간 하루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목사님이 어, 강대상에서 7일 동안 아예 단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겠대요. 기도하는 이유가 왜냐?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진짜 저희는 성도가 너무 고팠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목사님하고 나오게 기도하는 게 어, 생명을 같이 할수 있는 일꾼 보내달라. 항상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7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아예 안 내려올 생각으로 이도 안 닦고 딱지도 않고 소변통도 강대상에 놔두고 그러면서 7일 동안 아예 안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항상 기도를 하면 통곡이에요. 자체가 통곡이고 항상 눈이 너무 울어서 눈이 항상 붙어있었어요. 그리고 입에는 밤낮에 피딱지가 항상 이렇게 안 없어졌었어요. 항상 기도를 많이 해갖고 그러면서, 7일 단식을 하면서, 거기서 주님도 만나고, 성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희한테 맡겨진 한 성도라도, 어? 잘 보살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힘을 얻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지금보다 그때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어떻게 때는 찬양 가운데 계속 눈물 흘리면서 울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하고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그때가 주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내 신앙적으로는 사실 더 행복했을 때예요. 어, 우리가 어, 능력 달라고 어, 개척 초기부터 사실 기도를 했었거든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나타나야 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고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이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목사님보다 기도도 안 하면서 이제 나는... 저는 이제 기도를 조금 해도 목사님이 안 하면 제가 항상 불안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이제 마음이 좀 편했었거든요. 그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천국을 너무 사모해서 항상 천국을 보여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오지를 어, 오지 오지 오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쓰러져 계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때부터 개척 초기부터 주님 나에게도 천국을 보여달라고 천국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보여주시지 않냐 나도 너무나 천국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다고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안, 예언, 통변, 투시, 영분별, 회계 역사, 희락, 능력, 치유, 방언, 뭐 그런 거 놓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그, 그때 개척 초기부터, 어, 이게 불세례 받기 전까지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웃음> 그러면 주님께서 사실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어,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결핵은 내가 언제부터 걸리게 됐냐면, 아, 신혼 초부터 결혼해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시댁에 이제 시어머니 계시고, 신혼에 가정 계시고, 시동생 있고, 또 그러고 매일과 같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 다닐 때거든요. 국회 다니면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고도 임시회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야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은 근데 밥이 없잖아요 밥해서 먹고 또 식구들까지 같이 챙겨야 되고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때 신혼 때 신혼 초에는 내가 음식도 잘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 하면서 또 밤낮 식구들 오고 섬기고 그러니까 시동생이 밤 (12시) 넘어서 와요 그럼 그거 다 해주고 이제 잠자다 보면 매일은 이제 내가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통근 버스에 맞춰서 내가 나가야 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잠이 부족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제가 이제 결핵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기침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걸리게 됐는데 제가 결핵을 10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6개월, 6개월 약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두 번째도 6개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지금 까먹었는데 1년인지 1년 반인지 하여튼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진짜 한줌이에요 진짜 먹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결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분장 집사님도. 어, 결에 걸리셨고, 걸리, 걸리셨었고.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얼굴에 뭐가 나요. 항상 뭐가 나. 그러고 발바닥에도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간 기능 검사까지 계속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제 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서 쓰레기통에 한 달째 받은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면은 살고, 진짜 죽이시면은 나는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쓰레기통에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나는 그때 진짜 아예 죽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그 의사도 목사님한테, 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목사님한테 마양 요양원에, 어? 거기 보내라고. 오죽하면. 나는 거기 가면 마산. <웃음> 앞에서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여기서 그냥 죽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43kg까지 나갔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이 쪘지만 4 3 k g 면 진짜 빼빼했거든요. 그래서 균에 잡혀서 진짜 막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으면 피 피가 나오고 또 기침을 하면 막 이제 피가 이렇게 막 쏟아졌어요. 진짜, 너무나 이게 지겨웠었어요, 이결핵이 10년 동안 계속 났다가 또 저기 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밤낮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재발이 되니까 제가 시험에 오더라고요.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시험이 또 오냐고. 근데 시험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균에 잡혀갖고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너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잉어, 잉어를 끓여줘서 했는데 냄새가 나니까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먹지 않고 근데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어, 이것을 아시고 이제 계속 이제 사골국을 끓여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사골국을 계속 이제 끓여주, 끓여서 이제 먹고, 그러고 이제 계속 인계를 맞춰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소생이 되더라고요. 힘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계속 이제. 근데 기도도 크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크게 하면은 폐가 아파요. 왜냐면 폐에 구멍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10년 동안은 사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결핵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중에 제가 방언으로 계속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입에서 내 제사 한 받았냐라 그 말씀이 툭 쳐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하려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 님내 입을 주장하셔갖고탁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온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폐가 또 시원해지고. 예,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 어, 치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받은 게 뭐냐면, 그, 천국에, 성령의 불안에 들어있는 천국의 민트였어요. 그 시원하게, 그, 시원하게, 어, 그 천국의 민트 있죠. 화하면서 시원한 거. 이제 그게 왔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여러분들 받으시는 그 성령의 불이나 성령춤 안에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 뜨겁게 오고, 전기는 찌릿찌릿하게 오고, 독가신은 또 따갑게 오고, 예수님의 보혈보혈은 보열, 끈적끈적하면서, 또한 천국의 민트는 화하게 그렇게 오고, 또 기름, 기름부음, 기름부음은 기름처럼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오고, 성령의 바람은 또 바람처럼, 그 외에 많고 많은 것들이 성령의 불과 성령춤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초창기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달라고 했던 내용들이 성령의 불과 성령춤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왜 주님께서 나를 결핵걸리게 하셨을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지만 나 같은 경우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 내가 나중에 이 사역을 주님께서 이 사역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 사역을 못 하잖아요. 사실 이 성령의 불사역은 어 기도를 해야만 어 유지될 수가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불사역을 하게 되려면 은 계속 내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쌓아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시고 몸 아프신 분들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 사실 성령 어, 어 저기 그 성령 춤을 어 성령 춤을 제가 그 결에 그 치유되면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따로 또 기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항상 기도를 부르짖어서 하면 손이 이렇게 막 움직였었어요. 그전에는 3년 동안은 근데 나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아 이거는 치유의 동작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날은 내가 진짜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면서 딱 무릎 꿇고 6시간 동안은 진짜 요동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바짝 들고 내가 진짜 그날은 작정을 했어요. 내가 오늘은 뭐 하나 받고 말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엄청 부르셔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다양하게 막 손이 이렇게 막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때 당시에는 성령침이라는걸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움직여졌는데 되게 마음이 깊은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령춤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동작들이 나오면서 온몸을 막 주님께서 막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막 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리고 손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달 동안을 또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뒤로 양손이 렇게막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방언이 계속 한달 동안 나오는데 방언 하시면 나온 거또 나오고 이게 거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듭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틀린 새 방언이 한달 동안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막 언어 방언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능력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시잖아요. 방언하셔도 주님과 교통하는데 이제 그 능력 방언은 이제 배에서부터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기도하 기도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더 강해요. 엄청 강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방언 중에 능력 방언을 사모하셔서 능력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있는 은사 중에 성령춤의 제일 귀한 은사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춤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방언하시잖아요. 방언은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 올려드리는 영의 기도예요. 근데 성령춤은 주님 앞에 몸으로 올려드리는 영의 기도예요. 이게 손이 움직여질 때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손이 움직여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여러분 몸에, 몸 안에 악한 형들이 있으면 악한 형들이 축사가 되면서 치유가 돼요. 예, 네, 그리고, 어, 이 성령춤 안에 모든 은사가 들어있다 그랬죠.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 처음에는, 아, 이런 능력들이 들어있다 생각했는데 계속 사역을 하다가 보면, 아, 이런 능력이 또 있네? 이런 능력이 또 있네? 그러면서 계속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춤 안에는 너무 무궁무진한 은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춤을 많이 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춤을 추고 나서 목사님도 지금 이해를 못 하셨죠. 그래서 성령춤을 추는데 찬양 시간에, 그냥 뭐 아무 때나 한 것도 아니고 찬양 시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장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뒤에, 뒤에서 항상 제 자리가 원래 뒤였으니까. 성령춤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의자 밑에서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추고그랬어요딴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너는 삼원데왜맨 뒷자리에서, 어, 이렇게 있느냐. 제일 앞자리로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성도한테 줘야지. 왜 뒷자리에 앉냐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앞자리에서, 예전에는 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 교회를 하면서 뒤에서 음식 같은 거 제가 다 하고, 애기 돌보는 거 그런 걸 제가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성도들한테 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식, 본인들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령춤을 이렇게 추면 앞에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주님께서 이제 의자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앞에 나와서 성령춤 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여기 강단에 이렇게 서시면 목사님을 보고 성령춤을 쳤어요. <웃음> 목사님 보고 성령춤 이제 막 이렇게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뒷사람 이제 뒷모습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성령춤을 쳤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나라도 주님께서 뒤돌아서라고, 뒤돌아서 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뒤돌아섰는데 몇 사람은 안 되지만, 눈이 마주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사실 제가 성령춤을 사모했던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능력을 달라고 사모를 했는데, 주님께서 성령춤을 주시는, 주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아, 저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이렇게 추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성령춤을 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불 받는 거 성령의 불 받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를 삥, 돌, 삥 둘러서 이렇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불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거는 몇 볼트다 이거는 몇 볼트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이 볼트 받고 또 다음날은 더 강한 거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한테 주실래면 강한 불을 주시지 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주시냐고 우리는 이제 감질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받고 막 뜨거워서 막굴르고 그러면서 능력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계속 조금 조금씩 하면서 계속 이것을 어 서서히 더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 그렇게 조금 조금씩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들어 크게 사용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서 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 평소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시더라고요. 꾸준히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항상 그걸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불세례, 이거 주신 것도, 어, 계속 테스트였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한테 불을 줬을 때 너희가 계속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그랬잖아요 진짜 아무리 힘들고 진짜 오락에 빠지고 뭐하고 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매일과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어, 거에 진짜 100% 순종하면서 저는 따라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 순종을 순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세를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개척 초기부터 만약에 어, 우리한테 이게 불세를 줬으면 우리가 이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한참 하게 하시고, 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보시고 이렇게 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성도 달라고, 또한 어, 성도가 고파서 달라고 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항상 그 그런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진짜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이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보내 달라고 예? 그런 어,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는 사람들이 거지, 또 알코올 중독, 노숙자, 또 병자나 정신병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어떨지가 내가 사택에 있으면 목사님이 갑자기 사모님하고 이제 전화가 와. 그러면 그그 그 톤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어 왜요? 내가 <웃음>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사람이 오면 나한테 한번 내려와 보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나는 내려가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께서, 어, 말씀하시고 내가 또한 그, 그 성프랜시스, 어, 그 전기를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성프랜시스가, 어, 하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근데 거지가 왔어요. 날씨는 너무 추워.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서 좀몸좀 좀 녹일 수 없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부엌에 있게 했어요. 부엌에있는데 거기서도 너무 춥다고 이제 이렇게 두들기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방에 가서 있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방 구석에 있게 했어. 그랬더니 또나 지금 너무 춥다고 침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또 침대로 이렇게 또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껴안아 달라고. 그러니까 거지 껴안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껴안아줬어요. 성프린시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깨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이렇게 하고 봤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춥고 헐벗고 굶주렸을때 너가 나를 따뜻하게 대, 대해줬다. 내가 너, 너한테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정기를 읽고 사실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거지나 그런 분들이 오면 주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냐.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진짜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항상 섬겼어요. 교회 오게 하고 먹을 거 주고 또 어떨지 목사님 진짜 오리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오리털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줬어요. 그 입히고. 근데 목사님이 호박죽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판 많이 들어간 거. 그러면 이제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제 한 이렇게 그 도나무통에 끓여요. 그러면 진짜 우리만 먹게 안 하세요. 항상 그런 거 있으면 어려운 그런 사람들하 같이 먹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거 끓여, 끓여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꼭 와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재우고 사택에서 내가 밥해 먹이면서 또 이제 그 사택에서 목욕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거의 10년 동안은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시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보시더라고요. 사랑을 실천했을 때 너희한테 이런 불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보았다. 잘 참아줘서 고맙다. 너희를 들어 크게 사용하리라. 이렇게 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할 때마다 제가 진짜 눈시울이 적셔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처럼 예전에 지켜보셨던 주님이 지금도 계속 지켜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어 그런 것들이 눈 녹든 녹아졌냐면 진짜 우리도 진짜 거지같이 살았었거든요. 진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서 반나 주서서 입고 그 정원자 집사님 알 거예요. 예전에 그 형광 아파트 가갖고 둘이서 반나 그그 지금 아파트에서 버린 그 옷들 반나 주서갖고 빨아서 애들 입혔었거든. 예 그렇게 하면서 진짜 옷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옷살 줄도 몰랐고 그때는 옷을 어떻게 해서 입을 줄도 몰랐었어요. 너무 옷을 안사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 여러 얘기하면서 뭐 진짜 뭐 좋은 좋은 사가 어디서 떡볶이 하나만 뭐 달라고 어릴 때 어? 저거 하나만 먹고 싶다 뭐 하나 먹고 싶다 그랬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 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 어 영안을 열어 주셨어요.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 천국, 지옥 이렇게 체험하시고 꿈꾸시고 나서 어 간증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딱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천국을 몇 번씩 가고 지옥을 몇 번씩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슨 하루에 천국을 몇 번씩 가고 지옥을 몇 번씩 가지? 그때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악한 형들이 우리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진짜 뱀이 물면 여기, 여기가 여기그 이빨 자국이 나고 천여귀신이 이렇게 하면 진짜 어 이게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막 이제 그런 자국이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진짜 먹을 거 없고 그때 이제 주먹밥 먹을 때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엄청 이제 추울 때 이제 부르짖어서 이제 계속 그대단 시에만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계속 막 기도를 했었어요. 오죽하면 몸에 진물이 날 정도. 나중에 진짜 막 진물 들이 났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 있어 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요셉 주은사는 중학교 1학년이고 주은 교사가 5학년이었잖아요. 이제 그때 열렸는데 이제 주은 교사가 기도하다가 잠을 하다가 이제 어리니까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막 깨우는 거야. 기도 더 해갖고 너 천국 가라고. 근데 이제 그 책에 그 백복녀 성돈에 그 가정은 주님께서 바로 천국하고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가정은 진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은전사는 기도를 진짜 부리지어서 해갖고 15일 만에 열렸고 요셉전사는 어, 한달 만에 이렇게 열리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천국을 뚫고 가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 올라가면, 어, 뭐, 여기, 하늘, 여기 뭐, 올라갔다 오르고, 또 뭐, 어, 그 우주에 올라갔다 오르고, 이게 서서히 그 있더라고요. 올라갔다 오르고, 여기서 또 다음날 하면 또 올라가야 되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천국을 뚫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딱 천국을 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직방이더라고요한번 뚫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면 바로 천국 또 바로 지옥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 열리면 바로 천국을 가시고 지옥을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뚫고놓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어, 그 영분별, 영분별을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어,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주님께서 하신 거다.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서 처음에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 다시 또 넘어지면서 또 바로 서고 넘어지면서 바로 서고 하면서, 어, 주님께서 분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 지금은 딱 듣기만 해도, 아, 이게 주님께서 하신 거다. 아니면 이걸 악한 영이 한 거다 이걸 딱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 나는 주님께서 영분별 영분별 은사를 주셨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다 가짜예요. 바로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는 훈련을 통해서 주시지 바로 이렇게 안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시면서 주님께서 책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왜 쓰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만 지옥 가는 영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삼권 책에 어, 지옥 가는 그 그리스도인 그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보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죽어서 알수 있는 것이지 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갈줄 알았는데 지옥 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한번딱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만큼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거의 천대일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전화가, 어, 책이 나오고 나서 전화가 이렇게 막 세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책이 나오고 나니까 진짜 간,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처럼 너무나 시원하다고 자기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준다고. 이 이상한 이 사람이라고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책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실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시잖아요. 왜 모르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는 주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심정을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매일 철회를 했지만 사실 성도들하고는 어 그때 작전기도 했지만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날 그때는 이제 철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철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한두 주를 좀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 매일 철회하라는데 왜 철회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하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하고 같이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창기 때, 어, 생명을 같이 할수 있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생명을 같이 할수 있는 일꾼들 보내줄 테니까 매일 철회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철회를 했는데 생명을 같이 할수 있는 일꾼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새 전사하고 좋은 전사는 사실 영안이 열려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도 제시간에 가지 못하고 학원을 가게 되면 갔다가 오면 이상하게 영안이 이게 좀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잘안 보이니까 나중에 이제 학원도 그만두고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도 하고 예언하고 가정 상담, 사업 상담, 축기 사역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영, 아무것도 안 열렸어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어, 사역하시고 나는 이제 성령 점 사역하고 그때 당시에 요셉 존사하고 주은 존사가 없었으면 어 성도가 많이 와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주님의 말씀을 뭐할 줄은 알아요. 그래서 어,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어, 요셉하고 주은 존사그 공로가 어, 좀 큽니다. 지금은, 어, 어떨 때 보면, 좀 옛날보다 좀 약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공로가 커서,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불세례가 이제 이렇게 있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 어떤 분이 그 서울에서 두 사람이, 남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 영안 열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는데 새로운 인물을 놓고, 어,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책을 봤나 봐요. 그래서 김용두 목사님의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 김용두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엄청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김용두 목사님의 천국의 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천국의 집이 엄청 크더래요. 그러면서 그 블럭 하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 이렇게 열려서 천국의 집을 집을 많이 봤어요. 엄청 높다는 거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도 아는데 그분을 통해서 확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이제 개척하고 나서 밤낮 예배드리고 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밤낮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사역하고 나서는 천국의 집이 엄청 크,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사역이 엄청 어, 귀하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집도 엄청 커지고 수호천사의 날개가 이 사역하기 전에는 목사님하고 저거 한 쌍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 사역하고 나서 세 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사들의 직급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천사의 날개가 많으실 줄 압니다. 네. <웃음> 그리고 어, 여러분들 이 불사역이 얼마나 어, 귀중하냐면 어,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보면은, 불사역 받기만 해도 천국의 대접이 틀려요. 이것은, 어, 직접 체험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김남덕 전도사님, 그 언니, 어, 돌아가셨는데 여기 오셔서,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이제 길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여기 오셔서 계속 이제 성령의 불 받고, 성령춤 받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레드카페 쫙 깔려 있고 어그 천국에 빨간 스포츠카 그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혼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대접이 틀리다고 그리고 김진원 집사님 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집사님도 어 이렇게 그 주님께서 어, 남편 돌아가실 때그 보여 주셨는데 어, 천사가 갑옷을 입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김진원 집사님도 계속 이게 불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군사, 전사, 갑옷 입은 그런 천사 예. 그걸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받기만 해도 천국의 대접이 틀린데 어,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상급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어,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사역은 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항상 공격을 많이 당해요. 공격을 많이 당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공격이 오든지 말든지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 사역을 많이 하세요. 천국의 집을 키워나가세요. <웃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7, 80년이지만 지금은 뭐 100세라 그러죠. 근데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어, 큰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불을 모으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갑자기 성령의 불이 엄청 임하면서 찌릿찌릿해져요. 그러면서 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끌어 주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불이 엄청 강하면서 영적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요. 영적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고 또 성령춤도 더 강해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성령층도또 다양한 동작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사역하실 때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불을 받으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능력이고 상급이에요 예. 그러고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더 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 불을 받아서 모든 영혼에게 나눠주며 그 불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웅덩이에 어, 물고기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없어서 빼짝 말라 죽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다 물을 부으니까 물고기가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면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나, 예, 네, 그런 불이에요. 불세례의 뜻이 뭐냐면, 어, 악한 영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예, 네,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어, 불세례를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외국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불, 어 불세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예배가 뭐냐고. 거룩한 예배는 진정 우리가 이렇게 할때 거룩하게 진짜 막 조용하게 예배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예배는 주님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는 거 우리가 춤추는 거 예? 이런 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어, 팀 개인에서 팀사명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어, 여러분들도 어, 강하고 능력있는 불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어, 불을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해서 어, 강력한 불사역자들에 돼서 천국의 귀한 상급을 많이 받는 예,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로 어, 성령춤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여기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춤 추는 것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에서 이런 춤 추는 것을 여기 와서 본다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런 춤 춘다는 어, 그런 걸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춤 추지만 어,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성령춤 많이 추시고 성령의 불 많이 받으셔서 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귀의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